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빈 소주병 40여 병이 널려져 있는 사실만으로는 급성알코올중독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상위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4가단5300703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이 2014년 3월 30일 오전 6시 50분경 안선시 단원구 자택 침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옆방바닥에 입을 위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죽어있는 것을 같이 사는 F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지병원 의사 H는 2014년 3월 30일 D의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유아 같은 관련자의 진술에 의할 때 알코올성 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은 변사 현장에 빈 소주병 40여 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대변이 이불과 침대 몸에 묻어 있었으며 좌측 얼굴의 부종과 입 주변에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것 외에는 사망에 이를 말한 상처는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 및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C와 F의 위와같은 지술 내용, 시체 검안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량의 수리, 사망의 원인으로 보일 뿐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사망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범죄 혐의의 무를 조사했으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이 사건 수유 전부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셨다는 동거인과 이혼한 전처의 진술, 방에 널려져 있는 술병, 외부침 입및 다툼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내사를 종결하였고 내사 과정에서 시체를 거만한 의사도 유아 같은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알코올성 간염으로 추정하였을 뿐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질환 유무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상해 또는 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식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사망 원인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